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착하게 약한지도 않고 어, 남이 해야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에, 질척거리고 그렇게 피는 날이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인가. 그러니까 선인성과 악인악과 부처님 말씀 인가법도 뻥이고 스님도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 사자가 이렇게 붙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생명들에게 마장장애가 소멸되길 바라면서 항마지는 언 소만이 소만이 호흡하리야 나 하리야 나 하리야 나만나야 호만나야 호흡하라 한다하다 Om ma ta om somani somani om Hari anna h a r i a n n a om Hari anna banaya om Anaya om Pabang a h a d a om Bata om somani somani om Hari anna h a r i a n n a om Hari anna banaya 오, 오, 나만 봐라. 오, 마, 나, 야, 오, 아 하, 마, 다, 오, 마, 타 삿된 것들이 번접하지 않도록 항마이는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하였습니다. 이제 이제 책을 덮으시고 앞에 있는 책을 확 덮으세요. 그리고 스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이때테면이 법문 시간에 스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뭐 다른 것은 필요없고 진문서 땅문서로 벌금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법문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삼명육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을 어,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어, 신통력이 있는데 여기서 부처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다른 그소중한그 수행을 잘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를테면은 다 아, 신통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부처님 외에도 수행을 잘하거나 내지는 또 타종교에서도 이러한 신통력은 어느 정도 어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긴 하나 부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신도, 신통력 신한 가지는 뭐냐면 누진통, 누진명이죠. 있이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중생과 구분되는 신통력이 여섯 가지가 있고 밝음이 그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삼명육통이라고 그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다 내려놓고 오셨을 것으로 아,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천안통이 있고요 일체 삼천대천세계에 삼계육도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 이 세계를 훤히 볼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눈 반야의 눈 그래서 천안통이 있고요 천안명 천안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숙명통이 있는데 숙명통은 어, 여러분들의 과거 전생을 다 알고 어, 또 여러분들이 지은 말을 알기 때문에 받을 과보를 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허히볼수 있는 이러한 신통력 어, 또 밝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숙명통 또 숙명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누진통 말씀드렸어요 모든 번대를 소멸한 이를테면 에,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번뇌에서 왔다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무지에서 왔다 무지와 번뇌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꾸 망상을 일으켜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녀가 구분되는데 남자가 잘났다 여자가 잘났다 일를테면 굉장히 그 에, 계층간 음? 그, 가, 그 갈등이 이제 심한데, 바보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는 여자에 의존되고 여자는 남자에 의존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예, 일테면, 상대는, 상대라고 생각을 해서, 소위, 에, 이제 대립 갈등을 야기시킨다. 이것은 생각의 잘못이고, 무지인 것이고, 무지는 곧, 번뇌, 생각인 것이고, 이 생각이 잘못된 으로 행위가 잘못된 것이, 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개인의 삶과 집단의 삶이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번뇌, 이 번뇌는 곧 무지인 것이고, 이 무지를 소멸하는 것, 번뇌를 소멸하는 것, 이것을 지혜 반야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누진통, 누진명이라고 그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명.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삼통이 있는 것인데, 삼통은 타심통,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고 꿰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산에 이제 점쟁이 중에서도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 점쟁이는 떼돈을 벌죠. 어, 그런데 그점쟁이 여러분들이 혹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산에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그 용한 점쟁이는 그, 이문면 상대가 얼마,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는가를 아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자재명이 오늘 이제 돈 얼마가 있다. 내지는 이제 집에 얼마 현금을 가지고 있다. 응? 네? 그러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물어보러 가면 알아. 너 얼마 있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재앙에 따라. 그러니까 몽창탄내나 뭐 그래서 액을 풀어야 돼. 요렇게 아주 신통, 방통. 그런 능력은 왜 나한테 없는지 몰라. 그 신통, 방통한 능력이 있으니까, 는 어쨌든 돈을 긁어 모으는 것이죠. 불교신자들이, 이제 저기, 우리 절신자 빼고는 점을 이렇게 잘 보러 가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불교신자뿐만 아니고 다정교도 그냥 주구장창 그렇게 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약사, 그 불교신자 중에 약사가 있었는데, 그 약사가 이제 그뭐 답답한 게있어가 점쟁이를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나 다를까 아주 신통하게 그 끝자리 수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맞춰 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통약 앞에서, 일때면 무슨 뭐, 매덜달에 장애가 있어. 액을 풀어야 돼. 살을 풀어야 돼. 크게 주다 걸한번 해야 돼. 이것을 거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 여기, 여기, 여기, 저를 보셔. 고개를, 저를 봐야 돼. 왜냐면 하 시선이 이렇게 딱 꽂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자꾸 번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제, 가서 물었단 말이에요. 물으니까 아주 이제 끝점까지 다 알았어요. 응. 아주 신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약사가, 일타 스님, 이제 열반에 드셨는데, 일타 스님에게 와가지고, 아이 참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뭐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올 큰심이라고 하는 일타 스님, 일타 큰심한테 그 여쭤봐가지고는 뭐,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용하단 점쟁이를 쫓아갔더니, 아이 기가 막힙니다, 스님. 아, 그냥 끝장까지 정확히 맞춰요. 응. 아, 신통해요 그러니까 일단 스님이, 그러면, 그날, 이제, 그, 저기, 하루 번거 있잖아. 그번거 그거 네가 세지 말고 가가지고 한번또 물어봐라. 돈을 안 세고, 정산을 안 하고 갔더니, 아이, 물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신통입니다 타심통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인데, 이렇게 어느 정도, 소위 이제 신발이 있다거나, 이게 신발이라던가, 되면 신통력이라던가, 되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 기운이라던가, 어? 에 이런 것들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기운들. 일치되는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타심통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 육신통 중에 어쨌든 타심통이 있고 신족통 어디서나 놔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어또 뭐가 있어요? 타심통, 천이통,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를 전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통, 방통한 능력이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육통, 육신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육신통 중에 오늘은 이제 숙명통 어째하 내가 이 생에 눈코 귀입 응? 멀쩡하고 응? 다 괜찮은데 어째하내팔 차는 이렇게 에, 지척거리고 뭐 이런 것인가 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 은 뭔가 결과물이 현원치 않고 나는 또 착하게 나름대로 살았다 그러는데, 착한 것에 대한, 에 이런 과보, 열매는 맺히지 않고, 매, 그냥, 에, 그냥, 생각지도 않게 장애가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게, 에, 뭔가 좀, 에, 잘못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과도 없다. 응? 그러니까, 뭐, 착하게 살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 일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에, 아주 다, 다수예요 다수. 어찌 그럴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생만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생만 음. 예. 그 그러니까 이생이라고 하는 건흰 시간 안에 잘라가지고 우리 언론에서 그거 잘하잖아요 편집할 때 과거 자르고 미래 자르고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내보내니까 아이 그렇구나 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응? 예. 이게, 그, 그, 러한 그러한, 예를 들면 누가 정치인 욕을 했단 말이야. 욕하면 나쁘지요. 나쁜데, 그 욕한 것에 대한, 에, 이유, 원인,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욕한 것만 이제, 에, 내보내니까, 아, 전이 이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정부분이 뭐라고 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현재만 가지고, 어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속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중생이 이렇게 이제 과거 전생을 모르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게 돼 있는 것인데 거기에 관련된 사자성어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 봅니다. 오비락 그래, 이제 잠 오니까 이런 날씨는 잠이 와요. 그러니까, 네, 잠을 쫓기 위해서라도 큰 소리로, 오비락, 오비락, 오비락 파사두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예, 이제, 까마귀 옷자를 써서 까마귀가, 예, 이제, 그 배나무에 앉았다가, 이제, 날아가려고, 이렇게 파닥 하고 날아가니까, 거기에 반동에 의해서 배가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배가 뚝 떨어졌는데, 그 밑에 있던 뱀, 파사두라는 것이, 뱀의 머리가 뽀개졌다. 가장 났다이 얘기거든요. 파, 사, 두. 이 뱀, 사, 자 써서. 그러니까 뱀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 배, 아니, 뱀이란다. 이게 배가 뚝 떨어져가지고, 뱀의 머리를 쳐서 뱀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뱀이 죽어서 다음 생에 멧돼지로 태어났어요. 까마귀는 죽어가지고, 꽁으로 태어났어요. 멧돼지가 먹이를 찾으려고 막 땅을 이렇게 부에 파고, 어, 파는 가운데 돌멩이가 굴러가지고 밑에 있는 꽁에 대갈통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꽁이 죽었어요. 그 꽁이 죽어서 다시 또 태어났는데 사냥꾼으로 태어났어요. 사냥꾼으로 태어나가지고 멧돼지를 쫓아. 근데 그 모습을 스님이 보고, 눈밝은 스님이 보고, 어, 신통적 있는 스님이 보고, 승명을볼수 있는 스님이 보고, 하. 전생에 원한 관계가 끝도 없이 전개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단양권을 앉혀놓고 너의 과거생이 이렇고 너의 그 과거생이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생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렇게 악연이 계속, 계속 되니 죽고 죽이는 악연이 계속 되니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면 이 악연은 새, 새 생생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우 내가 이세계에 지금 보면 은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근데 억울한 것은 지금 이 사건만 가지고 억울한 것이지 과라는 것은 반드시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 없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결과는 반드시 원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허 그럴 것이니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에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서로 억울할지라도 원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다 왜?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망각의 동물 응? 응.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은 그것이 없는 것이아이란 말이에또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은 완전히 잃어버린 게 아니고 저 밑에 깔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잠재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교적으로 남은 재팔 아래아식 응? 저 저장창고에 저아래아식 저장창고에 여러분들의 행위들이 전부 깔려있어일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과거는 전부 흘러가서 다 같이 한번 해봐요 과거는 흘러갔다 별로야? 과거는 흘러갔지만 그 과거가 전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업시간에 남아가지고 과거의 트라우마, 과거의 그 이태면은 입맛의 습성, 응? 식, 식습관 있잖아요. 식습관. 응. 어, 여타의 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니까 전부 과거의 연하에 현재 일어나기 때문에 망각하지만은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사라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연화에 현재가 있고 현재의 연에 미래가 있다고 라 하는 것인데 어찌 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은 반드시 예, 과거 전생을 바탕으로 현생의 예, 과보를 받는 것이고 현생의 행위한 것이 미래세를 열게 되어 있는 것인데 아 이거 믿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 믿기가 어렵다, 믿기가 어렵다. 예. 음, 스님이 사기치는 것 같다 부처님이 뻥친 것 같다. 왜냐면, 여러분들 알아. 왜냐면은, 하 아이고, 그렇게 인과가 분명하면은, 이 생이 착한이라는 사람은 좋은 삶을 살아야 되고, 어, 또 악한이라는 사람은 그, 에, 그 과부에 의해서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주변을 휘휘 둘러보, 둘러보니까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게을러 터진 사람도 잘 살기도 하고, 어느 날, 물려받은 땅이 있어가지고 그냥 갖고 있었는데 게을러 터지고 술만 퍼먹고 다했는데아이그 땅이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졸지에 졸부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더라 그러니까 성실하게 사는 거하고 상관없고 착하게 사는 거하고 상관없더라 또 돌이켜서 이제 다 그래, 다 돌이켜서 그래요 뭐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본인 생각이요 어.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착하게 약한지 않고 나는 어, 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팔자는왜 이렇게 에이, 질척거리고 그렇게 피는 날이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인가 그러니까 선인성과 악인악과 부처님 말씀인가 법도 뻥이고 스님도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 사자가 이렇게 붙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이렇게인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물리적 인과. 물리적인 과라는 걸, 우리가 났어요! 우리가 났어요! 한 번, 한번 소리가 난 것은 한번친 것이고, 두번 소리가 난 것은 두번친 것이고, 이게 물리적인 거예요 응? 그니까, 지구가 빙빙 도는 것도, 그냥, 이렇게 되면, 주님이, 여호와하느님께서 야, 야, 돌아라. 돌아라. 응? 돌고, 돌고, 돌아라. 응? 이렇게 해서 도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 인과 관계에 의해서 돈단 말이오. 서로 역학 관계에 의해서. 그냥 물리적인과는 이해가 되는데, 윤리적 도덕적인과는 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가만히 봐요. 에에,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이 질적거리는 것은, 전생에 지은 과보가,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전생에 또 악한 업을 지을 수 있단 말이오. 요 진짜라니까. 스님도, 예를 든다, 뭐, 이런 거예요. 스님도, 여러분들이 보기엔 정말 착하게 살것 같잖아요. 응. 그래, 맞아. 근데 대답이 시원찮아. 갑자기 기분 나빠지네.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확 화를 내뱉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내가 성지순례를 신자들을 데려가잖아요. 성질이 급해요. 혼자 살면 성질이 더러워져요. 쌓이는 게 많으니까. 응?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는데 혼자 살아봐. 그러면 히스테릭해져요. 나 정도 되면 은요 최상의 저기 그 저희, 수행자나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 정도면 아주 자비하고 너그럽고 지혜롭고, 응? 그래요.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요. 그런데, 이런 스님도 성지순래 가면 성질이 급한데, 그냥, 응? 모여라! 뭐 응. 하면 보여야 되는데, 그냥, 응. 눈, 코, 입지가 딴 데가 있으니까, 네? 안 들려요. 아유, 보이세요! 하더라도 또, 눈, 코, 입지가 딴 데가 있으니까, 정신이 딴 데, 이게 유심이야, 유심. 어, 자기가 눈이 향하고 그 저기 귀가 향하고 코가 향하는 곳 오근이 향하는 곳에 자기 삶이 있더라 이거요 존재하는 것이 안 보인다 이거요 스님이 얘기하는 것도 안 들린다 이거요 이게 유심이란 말이요 어? 그러니까 한 두어 번, 세번 했다가 그냥 에이, 이게 안 보이고 어? 또안듣고하면 스님이 화가 나잖아요 화가 팍! 아 이렇게 지적이고 품이 있고 우아하고 세련된 스님도 이거 할냐 그러면 그때서 이제 들려 정신 바짝 차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5분 내가 설명을 하면은 5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설명한 것을 또 다시 물어봐요. 스님 몇시 모이라고요? 어디서 모이라고요? <웃음> 생각이 딴데 있으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스님도 일테면 화를 내서, 어 이, 화를 내서, 이 테면 상대방에게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과보가 다른단 말이에요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는, 이제, 개, 이 업이라는 게다그 업이라고 뭉퉁그려가지고, 여기 봐요. 다른 데 보지 말고. 뭉퉁그려가지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안에는, 선한 것도 악, 한 것도 있고, 무기에 선하지도 악, 악하지도 않은 것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테면, 과거에, 과거에 악업을 지었으면, 그 악업에 대한 과보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악업에 대한 과보가, 엄력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이생에 선업의 과보는 아직 맺히지 않았단 말이요. 에 그러니까,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아 이놈의 씨앗이 왜안 나오냐 왜안 나오냐 하는데 시절 이전이 도래야 나온단 말이에 시절 인연이 그게 뭐냐면 에, 아주 동통 어른, 어른 땅바닥에다가 씨앗을 뿌려도 그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얼음이라고 하는 조건 안에 있기 때문에 추위라는 조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조건이 있으면 은 거기에 씨앗을 뿌려도 그게 나오지 않으나 그 씨앗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때가 되면은, 싹이 돋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것이, 업이 되고, 업력이 작용해서, 업력이, 에, 그 에너지,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은, 이 생에 지은 것이 다시 싹이 돋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이, 내가 지금 한 120kg 돼. 120kg 된 것은 하늘에서 뚝떨어져됐거어 과거에 주구장창 먹어서 됐었어자 주구장창 먹어서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내가 지금부터 요땡 해가지고 살을 빼야 되겠다 하는데 120kg 된 동일 조건 안에서 120kg 된 사람이 살을 빼기가 살을 빼는 기간이 더 걸리겠어요 80kg 된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을 빼는 기간이 더 걸리겠어 120kg죠 왜 그래? 120kg라는 과거 시제에 과거 시점에 사건 어떤 사건 행위에 의해서 내가 먹고 먹은 것이 120kg까지 간다면 은 그것은 80kg보다 동일 조건 아니야 동일 조건 안에서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먹었을 때 빠지는 것은요 당연하게 80kg보다 더 걸려요 여비 두터운 사람은 더 걸린단 말이오 우리 앞에 있는 요 고사님이 아주 자고 인물도 좋고 착하고 훌륭하게 생겼어요. 제가 <웃음> 우리 들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응. 다 이것이 이제 그 에, 비즈니스 영업 수안이니까 응. 그렇게 이해하시고 응. 좋게 생겼어요. 이분이 이분이 에, 스님 법문을 듣고 에, 착한 행위를 하거나. 보호진 어? 행위를 하거나가 쉽겠어요. 아니면은, 에, 물테면은 무슨 뭐저 안디옥교회나 바울교회나 아니면은 저기 무슨 뭐, 어? 아주 그냥 에, 흉악스러운 사람이나, 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스님 법문을 듣고 개과천사하기가 쉽겠어요. 응? 어, 처분 어, 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업이라는 거예요, 업이라는 거예요. 다시 간다면, 내가 쉽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 쉽게 이해되도록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해도 안 되냐고, 막, 어, 보리채우고, 그냥, 응? 어? 응, 음, 스님이 백일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백일 해도 뭐, 샹이 없고, 그냥, 응? 어? 그게 다 업의, 업의 무게, 업의 질량 따라 다르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가 평생을 하루에 소주 두병세 병씩 퍼먹고 자는 알코올 중독자가 어느 날 술을 끊으려고 그래 이 사람이 쉽겠어요 가끔 한 잔씩 그냥 이 더위에 맥주 한 잔을 환하게 마시고 어, 한모 스님 여기서 중요한 건모 스님이요 모 스님이 술을 끊기가 쉽겠어요 그게 무슨 일이지? 저기 있어. 저기 K사라고 있어. 나아니요 오해하지 마라.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업이 두터우면, 그 업이 두터운 만큼의, 에 이제 그, 저기, 그 업이 소멸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받는 걸 보면은 전생에 내가 무엇을 지었는가를 알 수가 있고, 응? 내가 지금 행위하는 걸 보면은 다음 생에 무엇을 받을까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급해 가지고 응? 한 20kg 되는 양반이 아, 이 스님이 다이어트를 하면은 어? 사,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쪽 빠진다 했는데, 했는데 왜안 빠져? 3일 안 먹고 3일 3일 채소만 먹고 왜안 빠져? 왜안 빠져? 스님 뻥쳤네. 스님이, 스님이 사기 좋네 이것은 인과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선인성과 악인악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예, 그래서 이제 신의 도원 공동모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봐요 신의 도원 예. 공동모. 공동모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깨달음의 근원이고 공덕,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가운데 무엇을 믿, 믿느냐,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스님을 믿고 하는 가운데, 이 것인데, 삼보를 믿고 따르는 것인데, 삼보를, 삼보를 믿고 따르고, 어, 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핵심이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과요. 연기요. 연하에 일어났다는 거, 연하에 일어났다. 응? 나의 내가 지금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반드시 무엇에 연하에 일어났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과거전생을 모르지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과거에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러한 내가 되었구나 할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응, 내가 지금 받는 것은 전생에 내가 복을 못 지어서 전생에 내가 취업을 지어서 받는 것이니 이런 겁니다. 받는 것이니 이거 봐요. 응? 여러분들 잘안믿으니한 가지만 얘기할게. 그 악연, 악연 있잖아 악연. 응? 악연을 만나면요, 전생에 지어서 악연을 만나잖아요. 악연을 만나면 그때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연이 악한 놈하고 써서 오면 얼마나 좋아. 나 악한 놈하고 써서 안 오고, 그때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가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썩을 놈이 와가지고, 야, 야, 이거, 이 사업하면 대박 터진다. 대박이.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 냈으니까 넌 투자만 하면 돼. 난 집은 별로 안 바란다, 야. 그러니까, 이거 니가 돈 있잖아. 이거 투자해. 이거 100%다. 100%. 평상시에는요, 진짜 그래. 평상시에는 정말 꼼꼼하게 다 따지고 이래 알아보고 저래 알아보고 저래 알아보고 이래. 이리, 이리 의심하고 저리 의심하고 했던 사람도 그 순간만큼 뭐가 쉬어가지고 홀라 넘어가지고 도장 찍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생 인연이 있으니까 이게 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확하게 만드는 거. 더리얼하게 얘기해 줄까? 어. 부부간에 만나는데도요. 그 순간은 참 좋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싹 뺏겨. 그런데 아니 살고 보니까 살고 보니까 왠수요. 연애할 때는 전혀 안 보였던 것이, 어. 한치 의심도 없었던 것이 살고 보니까 이게 그냥. 내 인생이, 내 인생을 조진 사람이요. 응? 그게 뭐냐면은, 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생의 악연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순간에 가게 하는 거예요. 눈, 코, 입, 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야, 너 이거, 이거 사면 진짜 대박 터진다. 대박 터져. 응. 응. 그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는, 야! 나는 야! 내가, 내가 평생에 내가, 우리 조상을 걸고 약속한 게 있는데, 내가 투기 안 하고, 내가, 뭐, 어디다 땅, 뭐, 그 아파트, 이런 거안 하는 사람, 나 주식, 주, 주, 주식, 얘기 허덜덜 말, 내 앞에 얘기 허덜덜덜덜덜 말을라 근데 어느 순간 주식 샀어요. 얘기 듣고. 그래, 마시 갔어. 그렇게 전생이라는 것이, 전생사의 인연이라는 게 강하게 끌끌 끌어 가지고 자기 맛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속는 거예요. 이래서 속는 거. 그때는요, 아이고, 그냥 부처님 아버지 하면서 그냥 우리 스님 최고 그냥 예? 음, 이 주상계 이렇게 훌륭하고 섹시하고 멋있고 해섬하고 믿음 가는 우리 스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신가 하나. 사심을 책임지고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법문할 분이 어디 계신가 했던 사람도 내가 얘기해도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그때는 뭐냐면 스님이 뭘 알아 세속 리를 어떻게 알아 부동산을 어떻게 알아 이 상황을 어떻게 알아 그래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당하는 거요 그래서 당하는 거요. 그럼 스님만 그래 그러지도 않아. 부모가 말려도 안 되고요. 절친이 말려도 안 되고요. 말할 말 것도 없고.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예? 예. 처음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이 산부에 대한 믿음이고 인과에 대한 믿음이고 예? 그런 겁니다. 예. 장애가 있는 것은 요 장애가 장애라고 쓰고 나타나지 않아요. 장애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쓰고 어, 허울 좋게 나타나서 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찌 됐든지 그래요 그래서 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어릴 때나 장애를 소멸하고 복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첫째는 자매 그럼 두번째 먹었어? 두 번째도 자매 세번째 먹었어? 세 번째도 자매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모르고 짓고 알고 짓는 것을 참회해야 되는 겁니다. 참회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기가 막히게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혁신이요. 자기 혁신이요. 어. 그러니까 참회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복을, 짓어야 돼. 복을 짓는 건 뭐예요? 참회는 과거생의 지업을 참회하는 것이고 참회함으로써 싹이 돋지 않은 것이고 싹이 돋았다 하더라도 그 싹이 에이 를테면에 뭐 뭡니까 기운이 약하게 다가와서 기운 없이 다가와서 있는 듯 없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 어. 그러면 또 복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그것도 지을 수 없잖아요 반복할 수 없잖아요 악순환을 계속할 수 없잖아요 우리 중생은 천부 부지에서 악순환을 늘 계속한단 말이요 서방이 나한테 잘못하니까 잘못한 거 하나 플러스 원 플러스 원으로 둘 잘못해요 그러면 투 플러스 투로 또 그쪽에서 이쪽으로 와요 그러잖아요 이게 윤회야. 어, 이게 악순환이야다 그런 거예요. 국제관계는 마찬가지예요. 일본하고도 봐요. 집단적인 업이 있잖아요. 집단적업 과거에서부터 계속 핑퐁 핑퐁 핑퐁 핑퐁 하고 있잖아요. 참매가안 되니까 그래 참매가 응? 응.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과거생 짓는것참매하고이생에 복을 지어야 돼요. 치어야 받는 것이다. 스님 복을 어떻게 짓습니까? 응? 나는 돈도 없고 그런데 응? 뭐 짚무서 땅무서를 갖다 내란 얘기입니까? 응? 좋지 응? 꼭낼 때는 저한테 내세요. 응? 다른데 내지 말고 응? 그런데 그것보다 그것보다 더큰 복이 가성비 높은 복이 있어요. 가성비 높은 거게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거지한테 한끼밥 주는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지. 어, 복 짓는 거죠. 그런데 거지의 생각을 바뀌게 해서 행위를 바뀌게 하고 행위가 바뀌므로 삶이 바뀌게 하는 것. 이 복이 커요. 한끼 주는 게 커요. 후자가 크지. 그죠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게 뭐냐. 이 도량이라는 거예요. 절집 도량. 응? 생각을 바뀌고, 바뀌게 하고 행위를 바뀌게 하고 삶을 바뀌게 하고 그래서 미래를 바뀌게 한다. 이것을. 발자를 바꾸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에 향해 복을 짓는 것이 좋은데 스님 그럼 여기다 돈 내란 말입니까? 좋지 <웃음> 받아야 할 것은 없어 괜찮아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돈 내는 것도 좋지만 법을 전하는 거예요 지혜를 전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막 하루가 멀다고 전쟁하는데 야 전생 연수 만났다 끝까지 싸워서 다음 생까지 갈래 네 후손까지 물려줄래? 응? 그러지 말고 부처님 모시듯이 모시고 스스로 저 과거에 업을 참회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 응? 절집 그거 쉽지 않다. 잉 응? 절집 부지런히 다니면서 니업 네 참회하고 108배 안 되면 은 1080배 하고 1080배 안 되면 3000배 하고 3000배 안 되면 매일 같이 해서 100일 3000배 하고 그것도 안 되면 3년 하고 그렇게 해서 뿌리를 뽑아야지. 이 법을 전하는 거. 그래 이 도량이 좋은 겁니다. 예, 그이 그래, 도량이 좋은 거이 도량이 자 기가 막힌대요. 여러분들 인생을 팔자를, 운명을, 미래를 나만 바뀌어? 나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돈 벌면 어떻게, 어디 땄어? 돈 벌면 어디 땄어? 에? 궁극적으로 다 남한테 쓰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식당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어? 내가 돈 있는 것도 자식한테, 마누라한테, 이웃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복이 있으면 어디다 쓰는 거야? 주변에 쓰는 거야? 주변이 바뀌는 거야? 역으로 생각해봐. 내 업이 많으면, 내 지업이 많으면, 나만 폭폭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나만 폭폭한 거 하나도 없어! 지발, 지발, 지 인생이 폭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발 바뀌어. 바뀌어 바뀌어야 돼. 왜? 지인생 응? 하나만 딸린 거 아니에요 주변은 뭐요 만누라는 뭐고 자식은 뭐고 이웃은 뭐요 사회는 뭐요 지하나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응? 어찌 됐든지 간에 <웃음> 결론은 핵심은 포인트는 에이 에이 복을 지어야 돼요 참회해야 돼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항상 여기 와서 절하고 참회하고 법문 듣고 내 얘기하잖아요, 응? 집에서 설거지 하면서 왜 여기서 못하냐고. 나큰거안 바래. 응? 큰거안 바래. 지 먹은 거 지가, 그저 닦고, 그것은 복을 지은 건아니여 어, 본전이오, 남이 먹은 거한번더 닦고, 이 도량 한번 닦고, 지나가다가 우리 도량에 풀한번보고 이거 못, 이거 못하서 무슨 복, 무슨 마늘한테 자라고, 무슨, 응? 응? 팔자가 바뀐다. 그래. 이거 하나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응? 응? 응.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헬스님 말고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응? 빈민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빚졌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조상한테. 못 갚잖아. 응. 그래서 참여하고 작복하자. 연가촌 되겠습니다